납뿌끄러워라 그래도 처음 만든 게 낫다고 홀감은 하고요 오늘은 스포티와 퍼에좋아라고할수 있겠네요 이거 엄청 보들보들해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치마가 되게 편해요 아 그리고 포인트 도제 신발끈 풀려있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솔직히 처음이라 좀 부어서 나오긴 했거든요 얼굴 풀어봅시다 제 촬영 방금 다 끝났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오프숄더와 퍼, 가운 같은 이런 자켓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, 손으로 이런 것도 막 하고, 이런 것도 하고. 포토그래퍼님께서 저는 클즈저좀 많이 찍어주셨어요. 굉장히 뿌듯하고, 오랜만에 화보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날라왔죠. <목소리> Thank <laughs> you.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어린 티를 벗었나봐요. 저희가 할 때는 할인으로 <웃음> 어린이의 어쩌도안 나왔거든요. 어, 어린이인데 어린. 그이영 자도 저희 그려진 적이 없는데 아 역시 나이는 못 속여요. 그쵸 최연장자 <웃음> 김민경 씨. <웃음> <웃음> 최연장자. 난 언니보다 어리지롬. 부모자 <웃음> 쓰러지겠네 정말. 저 얘랑 맞장 좀 뜨고 올게요. 또야 <웃음> <웃음> 카메라를 계속 켜둬라. <웃음> 야 너는 아, 너 아, 아, 나랑 한 아, 살밖에 아, 차이 안 나잖아. 두 살이면 국민 365일이고요. 밥도 수천 그릇에만 먹었어요. 근데 아, 가는데 아, 순서 아, 없어 먹는 거 아니야? 아 그쵸. 렇 <웃음> 어색해요. 어색해요. 어색해요. 너무 많이 어색합니다. 잘하던데? 아니에요. <웃음> 별개거래었어요 귀엽죠? 근데 살짝 끔색끔색과한한투 이거 한 투피어 뭐요 갈색에 좋아 거기에 하얀색이 최야 너무 잘 나왔는데? 이거? 야 대박이다. 제가 대박이야. 저다 참. 야, 뭔지 알아? 니네 찍고 있는데 나도. <웃음> 상은 땡땡이 벨벳 의상인데요. 진짜 자옷 느낌이거든요, 완전. 그래서 너무 편해요.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길게 길게 리본 이게 길게 흔히 있는 게 포인트고요. 오즈의 마법사 맞죠? 오즈 마법사. 근데 비하인드에 진짜 불량이 없다고. 뭐지? 제가 음. 컴플레인 걸었더니 멤버 첫 번째 넣어주고. 맨첫 번째 넣어주고 중간에 한번 넣어주고 없어. 너무 너무해, 진짜. 진짜 너무해. 저 특집으로 한편 내주세요. 진짜 너무, 해 진짜 약속했어요. 진짜 약속. 했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좀 뭐라고 해주세요. 전화번호는 이 밑에 뜰 거예요. 여기. 앞으로 나올 영상에는 제가 많이 출연할 것 같기도 해요. 기대해주세요. 어, 예쁘다 이거. 왜 예쁘죠? 저는 왜 멱살이 잡힌거죠? 돈 빌렸는데 안 갚은 사람 같이 나왔죠 핸드 사진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은 사, 사, 사람처럼 나왔어요 그래해주세요 여러분 B&T 화보 B&T 티익스프레스 오늘 이쁘죠? 아 이거 이쁘네 아, 사랑하니까 또 이런 걸 <웃음> 남겨놔야 돼. 흥수가, 흥수가 좋아야 되겠다. 야, 뭔가 뭐냐? 흥수지, 얘네 이거 내려놓니까? 신발... 얼굴 이렇게 빨개도? 나씨날 좋아하네. 내가 최애 앤가 봐요. 근데 이렇게 얼굴을 빨간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면 안 돼. 그럼 자기를 좋아한 줄한다고 어? 알았어? 저를 좋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하네. 이거 이분들은 강예빈, 강예빈. 야, 너 맘에 든다. 너 우리 집에 갈래? 좋세요, 좋세요. 방금까지는 너무 귀여웠는데 입 벌어지는 거 보고 좀 너무 무서운데? 안 먹겠다. 시금잠패 여자친구랑 헤어졌나? 안 먹겠다. 하나, 티 t m i 왜 a k u l u k 이거 u n y a n Wouldn't t h e 이 m 네 k e you? u 이 i m a n Ukiman. Ukiman. u k 왜냐면 예빈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붙어가지고 난감하네? 난감하기 그지없네 진짜 야 근데 부담스러운 거의 차이가 이게 야좀 들어라! 약간 교정사생 같지 않아요아좀들어한 마디만 더 하자면 첫 찍은 화보였잖아요. 맞아요. 어땠어요? 그렇다. 저는 B&T에서 n 이렇게 화보촬영을 처음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저희 인나피아 멤버들과 함께여서 더 빛났던 아왜 웃어? <웃음> 아, <매우? 웃음> 데뷔하고 나서 처음 찍는 거여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또 되게 잘찍어주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예쁘게 나와서 진짜 다 가져가고 싶었어요. <웃음> 어, 네. 칭찬받아서 너무 좋았어요. <웃음> 그리고 오늘 애들 다 너무 예뻐 예쁘다. <웃음> 예뻐. 네. 너희들 예쁘다. 너 바다는 어땠어? <웃음> 저요? 아, 첫 화보여가지고 많이 떨렸는데. 떨려 보이더라. 어. 진짜 떨었어요.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었어요. 진가잘 아. <웃음> 찍은 것 같습니다. 응, 잘 찍었고. 저희 BNT 화보 나오면 응. 많이 봐주시고, BNT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히나피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 BNT로 확인해주세요. b n 하로 확인해주세요. 비하인드는 히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! 이거 뭐야? 알림 설정 이게 알림 설정이야? 네가 사는 그집 아니야? 아니야! 이거 현아 선배님도 하셨어! 네가 사는 그집이 네가 사는 그 집! 안녕!